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오 토마토입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DHD와 자폐를 이기는 뇌 면역 요법 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c d 즈로쭉 말씀드릴 내용인데 부제로는 이렇게 부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제란 제가 오늘 강의 주제죠. 어린이 두뇌 발달을 위한 출발점 마이너스 영향화 이제 포인트는 마이너스 영양학에 있다는 거 하고요. 출발점이란데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다룰 주제가 이제 아이들의 뇌 발달을 시키려면 어떻게 면역요법을 하고 어떻게 영양제 영양요법을 할 것인가 막 이런 주제를 다룰 건데 그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은 이 마이너스 영양학이다. 이 마이너스 영양학을 갖다가 제대로 잘 지키면서 출발을 해야 어, 뇌 면역 요법, 뇌 영양 요법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제입니다. 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요 유행 따라 영양제를 먹이는 부모들 요로고 이제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겁니다. 영양 요법을 해요, 뇌 면역 요법을 하면 이런 거죠. 아이, 우리 아이의 뇌에 뭐가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뭔가를 다 먹이고 있어요, 실은 어? 정말 영양제를 많이 먹어요. 자폐 아동들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에서라고 해서는 포라판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오메가 3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그런지 DHA 성분들을 갖다가 또 많이 먹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아주 기본으로 다 먹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행 따라 어떤 게 좋다 그러면 와 몰려가서 먹고 저게 좋다 그러면 와 몰려가서 먹는 거죠. 네? 결국은 그 전문가의 도움 없이 부모님들이 영양요법을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걸뭘 먹어서 아이들의 뇌를 좋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이제 유행 따라서 영양제만 먹는 거예요. 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이 DHA를 먹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오메가3 성분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럼 일상에서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얼마나 그 제대로 이루어지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오메가6는 어디에 많냐. 이, 이 사료, 곡물이, 곡물 사료를 먹고 잘 키운 소고기, 소나 닭, 돼지 이런 데 되게 많아요. 달걀도 그냥 사료 먹고 자란 계란이나 아, 닭이난 계란은 오메가 6가 되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DHA를 먹어봤자 애한테 계속 그어이뭐 그, 인공 사료를 먹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계란 이런 거에 장시간 노출된다 DHA를 먹는 게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제거해야 되지 의미가 있는 거지. 자포라판 먹이는 거 이거 아마도 효과를 내는 것들은 항산화 작용이 이런 효과를, 항산화작용이 효과를 내는 거라고 의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죠. 이제 이런 거셀프라판을 먹이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밀가루나 유제품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뇌에 광범한 염증들을 갖다 유발하고 신체 전체적으로 그 산화작용을 갖다가 만드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셀프라판이하 일부 먹는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될 정도의 염증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유산균을 먹어요? 뭐 유산균을 갖다 먹이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항생제에 만성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항생제를 갖다 먹는 거는 이게 뭐냐? 어 여러분들의 균을 갖다가 뭐 감기 내면 그 균만 죽인 게 아니라 장 안에 있는 유해 세균들도 말하는 유익 세균을 갖다 광범하게 어 죽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유산균 먹어봤자 항생제를 먹인다 유익균 다 죽어 버린다고 여러분이 먹은 유산균 자체도 다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병덩어리를 갖다 먹어 대면서 영양제 일부를 조금 먹는다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이거예요 영양제 를 먹이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 약이 음식을 이기지 못한다 예요 약이 영양제도 음식을 이기지 못해요 응? 유산균이 응? 먹여봤자 유산균의 석유식 아 여기는 좀안 썼는데 항생제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성장을 갖다 방해하는 여러가지 정크푸드들 이런게 먹는다 이런거 먹어봤자예요 셀파로파 먹어봤자 밀가루 유제품 먹은다 이것도 먹어봤자라고 d h a 도 마찬가지고 응? 여러분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음식이 실은 약을 이깁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강력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응? 약과 음식이 동원, 근본이 동일하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배우고 있고, 응? 약보다 음식이 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이뇌 면역 영양법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행따의 영양제를 먹인다고 여러분들의 아이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영양제를 먹기 전에 영양제가 노리고나 하는 효과를 방해하는 음식을 제거하는 것 이게 마이너스 영양학의 핵심이에요. 마이너스 영양학의 핵심. 자, 플러스 영양학과 마이너스 영양학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플러스 영양학의 생각이 잠겨 있어요. 그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질병은 영양부족이 병이 되는 시대였어요. 못 먹어서 병이 되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뭘 먹어서 보충할 것인가 주제된 시대예요 그래서 주로 영양을 뭘로 보충할 건가 영양제를 먹어라 약도 한약도 맨날 보약 이런 개념이거든 었 근데 영양부족이 되던 시대가 몇년안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난지 한국 같은 경우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이렇다고 봐야 되고 심지어 70년대까지도 그렇다고요 근데 현대사회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영양 부족이 이제 끝이 나고 영양과잉이 병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예? 비만이 늘고 있죠. 키가 크고 있죠. 영양이 과잉이 되고 있는 시대로 되고 있단 말이야요 예? 그리고 뭐가 등장하냐. 단식과 다이어트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예? 살빼기가 난리라고요. 이때 되면 뭐가 되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주제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을 것인가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점점점점 점점 시대가. 이렇게 사회가 변한 지몇십년안 돼요. 예? 이러면서 뭐가 됐냐면 뭔가가 과잉하는 독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늘고 있죠. 그리고 해독이 등장하고, 다이어트와 해독이 등장하고 그것이 영양을 갖다 과잉을 해소하는 방법이고로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즉 영양 과잉 시대라고요. 영양 과잉 시대. 예? 영양과잉 시대에는 무엇을 더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빼낼 것인가. 마이너스 영양학이 주제가 되고, 그래야만 건강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영양학에 대해서 이제 인식 전환이 돼야 될 되게 시점인데, 현대의학은 인식의 한계가 있고, 대책도 부재해요. 아, 현대의학은 사실 영양학에 대해서 제일 배우지도 않아요. 플러스 영양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영향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죠 그냥 약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배우는 게 이제 현대의학이다 보니까 영향학에 대해서는 극단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의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인식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사람들 태반이 여전히 플러스 영향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대는 마이너스 영향학에 필요한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이제 마이너스 영양학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 건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만 한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자폐 ADHD, 그 다음에 분노장애, 뭐 적대적 반항장애, 마찬가지예요. 우울장애 다. 어떠한 걸 먹지 말아야 아이의 어, 브레인이 두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갖다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출발의 문제적이라는 게 마이너스 영향학이에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영향학에 대해서 키워드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 해독. 해독, 해독, 해독, 해독. 해독이 뭐냐면 잘 싸자, 잘 빼자예요. 지금 해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설을 의미해요. 내 몸에 있는 독성분들을 갖다가 밖으로 잘 빼내자. 밖으로 빼내는 게 해독이에요. 배설. 빼놓은 배설방법은 인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쉽게 하는게 대변 이죠. 대변은 대장에서 소화되 갖고 흡수되고 몸에서 영양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독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빠져나오고 그 안에 장내 세균들이 대사작용을갖다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물까지 반영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대변은 엄청나게 많은 장세균들의 덩어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진짜 독 덩어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변이죠. 혈액 내에 이물질들을 갖다가 빼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혈액의 진짜 상태가 반영이 돼 나오고 있는 것도 소변이에요. 장의 상태가 반영되는 게 대변이 되면 자 중요한 것도 땀으로도 나옵니다. 땀으로. 땀으로는 몸 전체 대장이나 혈액 이외에 몸 전체 근육이나 피부 정도 전신적으로 있는 그이물 상태가 땀으로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불감 증발이라고 해래갖고 인간들이 느끼지 못한 채 피부는 계속적으로 땀을 갖다 날리고 있어요. 하여튼 쉬지 않고 배설하고 있다고 봐요. 가장 많은 배설량이 땀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시변, 소변보다도. 이세 가지로 대변, 소변, 땀이 우리 인간의 몸에 쌓여있는 독성분, 유독성 성분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설되는 거죠. 이게 해독 과정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영양학적 입장에서 보면 아땀 대변이 나간다, 소변이 나간다, 땀이 나간다가 아 독이 빠져나가는구나, 마이너스 돼서 나가는구나 유해성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이너스 영양학적인 고민을 한다면 아 이게 제대로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잘 싸고 있는지 땀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갖다 보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영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대변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아이를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변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요. 병적인 대변 상태를 넘어 좋은 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대변이 어떠냐, 전냐를 갖다 일반 지금 주류 의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막말로 얘기 해서 심각한 변비만 아니면 응? 별 관심이 없어요. 응? 아니 근데 이그 면역 의학을 하고 영양력 의학을 하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변이 병적인 대변 상태를 갖고서 좋은 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아 이게 제대로 잘 독성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대변에서 냄새가 나는 변이 있다. 이거 알수 없게 대변에서 장 안에서 독성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변비가 있다. 배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성성분들이 설사가 난다. 그 장안에서 유해 세균들이 이상 발효가 되면서 그 대변들이 밀려나고 오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그몸 안이 깨끗이 못하다는 것들의 의미예요. 대변은 황금색 변이 바나나같이 길게 아주 이쁘게 나와야 돼요. 색깔이 지나치게 갈색이되든지 지나치게 초록색이되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변이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퍼지고 오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변이 너무 뭉쳐서 염습똥같이 똥똥똥똥 떨어져 나오는 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냄새부터 모양, 색깔까지, 자 이런 것들 이 정상적인 변 있죠. 바나나 똥이야 돼요, 노래야 돼요, 길게 나야 돼요. 냄새가 별로 없어야 돼요. 특히나 애들 되면 냄새 가 별로 없어야 돼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유지하지 못한다. 뭔가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갖다 가야 될몸 안에 독성분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 피부 윤기 나야 돼요. 건조하지 않아야 돼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해야 돼요. 예? 보기 좋은 피부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예? 피부 상태를 갖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 피부로 보면 뭘할수 있냐면 이 땀이 계속 배출이 계속 깨끗하게 되고 있으면 피부는 이렇게 윤기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자, 아토피 피부가 있다. 두드러기가 난다. 습진이 있다. 건조한 피부가 있다. 피부가 겉 봤을 때 어둡고 칙칙한 피부 상태다 이거 뭐냐면 피부를 통해서 이물질들이 배출이 되는데 쌓이 충분히 다 배출되고 있지 못한 독성분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도 결국은 해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독이 쌓이고 있는 거죠. 소변, 소변은 사실 알기가 관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지나치게 지나면서 냄새가 나는 소변이든지 아이가 소변 볼때 아프다 그러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설행위를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양요법을 한다면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로도 무엇을 먹을 때이 아이의 대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 아이의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 아이의 피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마이너스 영양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잘싸고 있어야 돼요. 잘 빼어지고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영양의 두 번째 키워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잘 먹자이기도 하고, 잘 굶자예요. 잘 굶자. 이거 진짜 잘 먹자 하니다잘 굶자게 네요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철저히 피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영향을 하게 되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음식이 영양분이 아니에요. 영양분이면서도 실은 모든 음식은 다 독이에요. 다 양면성을 갖는 거예요. 양면성이. 한편으로는 영양으로도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성분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음식은 모두 영양분이면서 모든 음식은 다 독성분이에요. 독성분이에요. 이게 이유식 얘기가 길어지는데, 음, 이유식 할때 되면 부모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봐요. 부모 눈에는 다 이게 이유식 할때 되면, 어, 너무너무 몸에 좋은 영양분, 플러스 영양분 상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빨리 하려고 그러고, 조급하게 하려고 하고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때 아이가 피부가 뭐가 발진이라든지 우툴두툴해든지 대변이 안 좋은지 이거 살펴보시않고 막내게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독이에요. 엄청난 독이에요. 몸 안에 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유독성 물질들이에요. 그걸 소화시킬 때 장은 침착하게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때 간은 엄청난 피로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익숙해져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실은 아이들이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진행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ADHD가 진행되는 아이들이 이 이유식이 이 진행될 때쯤부터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기에 이유식하거나 과한 이유식하는 경우들 이유식 이야기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이유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아, 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거 이겁니다. 완전한 자연 음식일수록 독성이 약하다. 자 우리가 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독과 영양 성분으로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이는데 독성분이 작고 영양 성분이 클수록 있죠. 이게 음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습득된 음식일수록 독성분이 작고 영양 성분이 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자연에 존재하는 음식에 생존하면서 진화한 거예요. 먹으면서 그걸 수십만 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먹는 밀가루가 심각한 문제인데 밀가루가 왜 문제냐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밀가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콩이나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문제인 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는 밀 자체가 실은 이미 유전자 조작이 된 밀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완전 자연상태로부터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문제인 거예요. 응? 자, 화학적이거나 유전적으로 가공된 모든 것은 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가공된 음식을 갖다 먹어본 적이 아직 몇, 안 돼요 이런 음식이 출현한지는 100년도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진화시스템이 이미 수십만 년 전에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으로 가공된 음식 유전적으로 변형된 음식은 엄청난 독이에요 우리 인체가 현재 된 진화시스템 과좀 감당 못할 독이라고 이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이 독이 되는 음식을 피해라 잘 굶자죠. 잘 굶자. 먹지 말자. 이 중에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게 맞는 음식을 찾아라. 이것도 되게 힘든 문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이 플러스 영양학적 마인드가 이런 게 있죠.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막이 마... 골고루 먹으면 괜찮아. 이게 이제 뭘 음식을 갖다가 안 좋은 음식 피해라. 정크푸드 피해라. 인스턴트 피해라 그러면 이 한마디로 다퉁칠려 그래요. 골고루 먹으면 괜찮아. 골고루 먹으면 괜찮아.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영양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골고루 먹어라. 아이고 골고루 망가뜨려라는 얘기를 들려요 이게. 에? 왜냐면 골고루 음식이 독성으로 작용한다고. 에? 이게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마다 음식 반응이 달라요. 놀랍게도 유전자 차이예요. 이거는 에? 이게 이제 한방에서 체질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없는 걸로 하고요. 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문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 그래서 직접 경험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경험해야 돼요. 먹어보니까 컨디션이 나빠진다. 그 음식은 자기한테 도구로 작용한 거거든.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그 말을 갖다 알지 못해요. 이야기 못해요. 뭐가, 누가 찾아내야 돼? 엄마가 찾아내야 돼? 부모님이 찾아내야 돼? 아이를 음식을 먹인 다음에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들, 독성 반응들을 다 체크를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빼내야 돼요. 어떻게?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해라. 그 독성 반응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라고. 자, 대변, 설사나 변비, 냄새, 변비가 생긴다거나 냄새가 증가한다. 아, 이거 뭔가 문제가 되는 음식을 먹었구나. 예? 우리 애가 설사를 했어? 서너 시간 전에 뭘 먹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어, 애가 대변에 냄새확 났어? 서너 시간 전에 뭘 먹었는지 그전 바로 전 시간에 뭘 먹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 음식을 리스트를 갖다가 작성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음식이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예? 자 피부의 반응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났어, 습진이 생겼어, 알러지가 생겼어. 와, 이걸 참이래도참 참 환장한 일인데 아이가 먹으면 막 피부가 뒤집어진데 좀 아까 봤다면서도 치킨만 먹으면 막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애가 좋아하니까요. 이러고 얘기를 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엄마 아빠의 마인드가 플러스 영향하게 젖어있기 때문에 그래 피부는 뒤집어지지만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게 살이고 영향인데 이런 생각이 깔려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피부를 뒤집어지게 만들면 온몸의 면역기를 다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 아이들의 뇌를 공격 해요. 자, 피부에 알러지를 발생한다 먹 었더니 피부를 긁는다 그 음식을 찾아내야 돼요. 전날 먹었던 음식 리스트를 쭉 정리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대변의 변화는 대체로 있잖아요. 설사나한 서너 시간 전에 알수 있고요. 변비는 하루 정도 봐야 돼요. 피부 같은 경우 변화도 하루 정도, 이틀 정도까지 조사해 봐야 돼요. 멘탈, 이거는 금방금방 알수 있어요. 애가 멍 때림이 증가했다? 어, 괜찮네, 왜멍 때리지? 아니면 애가 갑자기 꼬박꼬박 존다? 낮잠을 존다? 안 졸도 내가 낮잠을 준다 얘가 피곤했나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애들이 피곤했나봐요. 애들이 그날 뭘 잘못 먹은 거예요. 뇌에 에? 브레인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서 졸음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애가 멍때리게 만드는 음식을 먹은 거라고. 에? 아 산만함이 갑자기 증가한다. 짜증 증가. 이거 마, 마찬가지예요. 에? 제가 제일 흔한 게 애가 멍때린다. 애가 졸린가봐요. 이러고 얘기한다고. 애가 낮잠을 잔다. 어, 애가 피곤한가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애가 멀쩡하게 똑같이 생활하는데 갑자기 멍때리고 갑자기 졸린다. 이거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졸림이 옵니다. 안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산만함이 증가하게 돼 있고 짜증도 내게 돼 있어요. 참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애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 변화나 졸림 변화나 집중력 변화가 생긴다. 이런 멘탈의 변화. 그날 먹은, 서너 시간 전에 먹은 음식부터 체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음식이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의 반응을 갖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니네요. 아이 몸에. 그래서 아이한테 부정적 반응을 일어나는 음식 리스트를 갖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아이를 갖다, 자기 아이를 갖다 깨끗하고 면역력 좋고 뇌발달이 잘하게 길러낼 수 있어요. 응? 어떻게 그래요? 지금 먹을 게 많은데, 막 이러면 참 돌아버리는데. 자, 보세요. 세 번째 키워드. 마이너스 영향 키워드 세 번째. 식이요법. 은 철저히, 철저히 실천에 효과가 있다. 예? 이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이걸 막 열심히 강의하면 뭐냐면, 아, 100% 못 지키고요. 조금 지키고 있어요. 조심은 하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네요. 그냥 조심하려면 안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요. 이거 보세요. 내 몸에 유입된 독이 해독되는 과정, 빠지는데 빠르면 일주 평균 3주예요. 길면 두달이에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먹을 때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아까도 애가 저번 달에 진찰할 때눈 맞춤이 좋았는데 요번 달에 왔는데 눈 맞춤이 떨어졌다고. 당연히 감기약 물어봐요. 감기약 먹고 있더라고 또 먹었더라고. 먹은 지 어제까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 덜해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한 2주에서 3주 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좋은 음식 안 맞는 음식 먹잖아요 계속 그 음식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전항기스타민제 주사하고 두 달간 눈 맞춤이 소실되네요 봤어요 지금도 같이 있는데 예? 저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영상 중에 유민이 영상 이 있어요 유민이 영상 보면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엄마가 그 프리토크 할때이 얘기 해요. 젖먹고 어, 나서 눈맞춤이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 먹으면 얘가 문제가 생겨요. 자 조금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빵점이고요 조금 먹으면 80점이 아니에요. 2 0점이 20점. 40점 미치는 낙제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조금 먹었어요. 똑같아요 많이 먹는 거 하고. 예? 낙제는 마찬가지예요 어, 예를 들면 밀가루가 얘한테 안 맞다. 절대 금식을 해도 100점이 아니라 80점 밖에 안 나와요. 이, 이, 이런 이 다이어트에서 문제점이 응? 80점이요. 왜 그러냐면요. 개인별로 문제가 되는 음식 리스트가 지금 다 다르고 그것까지 다 찾아내야 100점까지 돼요. 이미 안 것만 지키는 거 가지고도 80, 100점이 안 나와요. 80점이요. 나머지까지 다 찾아내야 100점까지 된다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아는 거는 철저하게 금지해야 80점이에요. 80점 조금씩 먹는 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냥 엄마 마음 편한 거지 애한테 큰 도움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음식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 금식 기간은 최소 2년은 유지해야 돼요. 음식물 알러지는 바뀌어요. 없어져요. 안정화되면 바뀝니다. 먹어도 문제가 다시 안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예, 깁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약 가는 선생님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금식한 다음에 다시 먹으라고 얘기해요. 예? 그럼 괜찮다고. 네, 그런데요. 그거는 건강한 애들 상대예요. 예? 그냥 피부에 두드러기나 조금 나는 이 정도 되면 저도 3 6개월 정도 안 먹고 또 먹어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폐를 치료하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중증 ADHD를 치료하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에? 여러분들의 아이들,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고치려고 지금 의논하는 이 영양요법은 면역, 뇌 면역요법이에요. 뇌를 살릴려고 하는 식이요법이거든요. 그럼 6개월 먹고 실험해보는 거야. 피부, 피부에 한번 뒤집어지면 또 그렇지. 여기 뒤집어 갖고 뇌가 또한번 뒤집어져? 아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아주 안정권으로 간 다음에 안 먹어야 돼요. 한 2년은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건데요.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금식법 그 다이어트법의 다양한 다이어트법을 소개하는 시간부터 먼저 길게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독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서 썰포라판 먹어봤자 큰 의미 없어요. 에?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서 오메가3 먹여봤자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먹으면 좋아요 물어볼 때 대답을 잘 안해요. 예? 왜냐면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영향학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럴려면이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